오늘은 골들도 음, 삼겹살 맛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 송이는 어마이마 많네요. 그, 그냥 거기 안 보이시면 안 먹으니까. 어, 이 먹을 뭐, 거 쓰는 거 들어가야죠. 꾸준히 들어이야죠 아, 좀 음. 빨리 오기 잘했다. 아, 사람 미쳐집니까 아, 아, 음. 아, 이거 아까 제 고기는마 응. 앞에 있는 응. 빨간색 소스는 매콤한 소스고요. 자이라 있는 는초로 접반입니다. 된니까 앞으로 밀어 드 고기는 마르시면 됩니다. 아, <웃음> <웃음> 아니 그치구가또 어제 어릴 때는 SNS에 올려이 키르미 마이 아, 벌써 다 익었어요. 응. 요, 내로뭐먹어다 근데 미나리는 왜 넣지? 미나리 맛있다, 같이 먹으면맛 청도 미나리 라지다 그렇다고 청도 미나리 쓰지는 않겠구나. 청넣익었가하나 익었는데? 먹어도 된다. 아, 좀 바짝 익어야 되는데. 완전 덜 익었어, ]Hmm. 덜 익었어. 무이을 <목소리가> <물건해, 거기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이거는도안 되고, 씨. 왜안 돼? 야, 이쪽이 막, 핫도그 한놈은데 그러니까 좀 그림, 그래 이쪽은 잘는데 맞아. 아유, 좀그리는것 같기도 해가 아, 오늘 음. 아, 보자. 이거 하, 아, 비닐 또 맛있네. 결산은 낯대로 가는데 결산은 더 오래 가는데. 아, 침숙정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고기 좀좀덜 익은 것 같은데. 어떤 아, 거요 고기가. 지금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자장님. 여기서 더 구워버리면 고소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취향에 맞게 까짝 구워지는 게 제일 좋습니요 아니, 뭐, 취향에 맞게 먹는데, 고기가 그러니까 좀덜 구워진 거 아니냐. 아, 니면 지금 드시도 됩니다. 지금 드셔야 제일 부드럽고 고소한 맛 많네. <목소리로> 야, 이거 많네 이유도를하래 네? 고기를 먹 벌써 그렇이 전문새라고 아니 이거 그냥 덜 꽂는 거지 이게 아, 삼겹살이 시험 그래서... 생구도 아닌데 이거 뭐 제대로 구워고 먹어야 돼 이게 내가 아, 그래. 이래비치고 있을게 이건 못니까 이거 이거 비 아이다, 아이다. 아 그래도 거제는 경기 좀안다는값지요 지금 뭐 난린데 다른 데는 일거리가 많아요. 많아요 그럼 직원들 좀 많이 뽑고 뭐 많이 들어왔겠네요 아 그건 아니고 있는 사람 같고 아로일하라는나아 아, 아, 아,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잔업 돌리고 다 빈대나가봐 잔업 자체가 이제 돈이 좀된다아닙니까 아무래도 유수가 저거 봐봐 임금이 너무 작다 그래, 그래. 아니 잔업이라도 약간 돈 빼면 돈 빼면 게돌면돈 빼면 돈 아니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서 나이 한5 0반 60대 분 형들 중에서도 고 어제 얘기하면 천부단이 어제 옛날 일하고 갔었다가 근데 천부다 힘들어서 다 그만 죽그 나도 지금 그가가져다어서 맨날 고감해 하는데 이게 왜인가 들어서 <웃음> 나고 이 때도 못 죽잖아 아니 형님 나이 되면 월 명도 월급받 했다니까 아유 저 노조에 있는 형님 한명 있는데 맨날 놀던데 사무니까 아, 그러니까 노조를 어 가야된다 노조 쪽에 뭐 이래 뭐 직책 이래 가지고 있으면 일을 안 해요. 일을 하지 네? 他他他他他他他他他 걔가들안내들니까들 걔네들, 걔네들, 걔네들, 걔네 이제 유튜브로 바로 실시간을 하면 광고하고 이런거 설정이 되는데 네이버 프리즘으로 뜨면 이거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설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음에 조금 피고 안금피네침금 야, 지금 뭐해? 실면몇번더 침에 그래, 아까 미용실 그 원장 카메라. 아, 사와고 이제 다른 군산의 형들하고 술을 그때 먹었어요, 삼겹살. 사람들 전화 많이 보면 누구냐, 감고뭘 누굽니까? 뭐, 아는 동생인데. 그다 결국도 아이 미나리하고 삼겹살이라 원래 미나리하고 삼겹살하고 먹는가 어? 음. 군동 그, 이런 데 가면은 하우스 해오고 하는 데가 아요 네, 네, 네 그건 뭐, 삼겹살 공뭐 지하수가 좋아 갖고 미나리 농장들 많아 가 거기서 이걸 사고. 치워요이고도있 음. 아, 처음에만 조금 뜨고 별로 안 뜨네요. 처음에만 뜨지. 예. 미나리에 미나리가 어디에 좋지? 는대도아 예약 좀어요요인분 얼마고? 나는. 얼마싼편이 그나마 싼 편. 예. 예. 해 조금 뭐 괜찮다 싶으면 만 사천.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까지 가는데 여러 제가 있나요? 딴소 대구는 소주 오원는데도 먹는데도 많거든요 네. 네. 오쌤에다가 육국을 타주니까 육국이 없는걸 다태 와... 다 물어봤지? 이런 사 아니요 어차피 나 그런 데 따로 있어 내쇠국 어차피 육국땀을 많이 흘리니까 얘 냄새 좀 나거든요. 아니, 나지. 아무래도 김진아한 번씩, 거제도 오는데. 네. 네, 맞았어요. 네. 그때 내 거제도 왔을 때도 뭐, 네. 어디 니까 아, 도자도에서 올라간다 했다. 어, 나 지금 거제도 내려가는 데가 는데이거 있다, 이볼게뭐 있노, 나는 아, 이렇 잘되고 그냥 권으로아무의 돈은 다 되네 가만는뭐한 어, 50% 이상 갓에 갚는 지금 돈벌는으로돈 벌었어요 그리고 호텔 그 짓는 거 그것도 막 이자만 질려고 땅 사는 거 그것도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천0백만 나는 네, 메리큐 앞에 돈을 다 이거 뭐 가낙지 원룸 부동 짓다가 옷이 또 쎘지. 땅금뭐걸리나 하는 거 있지. 그러나씨험 그래, 뭐, 나중에 자살하는 거아예가다이어 어땠는데? 아, 대구 존나 잘 살고 있거든. 비용. 그래, 요번에 배0 0짜리 땅도 하나 또 샀어. 또 분양한다고. 그래, 내한테도 이제 건물 짓는다고. 원룸 건물 짓는다고. 지금 서싼게 내가 하나 있어갖고 얘기해줬지, 그럼. 그래. 10번 진로 카까는고구마이야 근데 분양이 바로바로 막좀 내줘야 그 돈이 되는데. 돈이안 돈이야. 고추들로 돈이. 팔려. 그래도 그래. 그 어려워도 뭐버티는데 뭐. 왜? 뭐티지겠어 뭐. 뭐. 뭐. 뭐. 뭐. 뭐. 대단한 일이야. 네. 이자만 한 달에 1200만원씩. 아. 이래시에 일김치콩나 주세요. 여기 있어. 미샤 안 보이나? 화면에 별로 없어 보여. 아? <웃음> 화면에는 별로 없어 보여. 아, 없어 보이데 <웃음> 맛있게 이래 안 보인다 이 말이지. 백5 0그런데 I'm going to go t h e o t h o n 얼마나 만나봤으니그 소라 저뭐 여러네 내길 하나도 이좀 됐어 아마 네. 네. 네. 좀, 네. 네. 네. 좀 바꾸메같이 필요할 때만 사악 전화 그래 내 전화 좀을 하나 받으러 시고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 네. 이야기를 사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 네. 너무 시끄럽다 조용할 때 전화 서 이러더라고 네, 네. 전화를 안 했어 사람이 안저런하고 그냥 하고 그냥 인터넷 인터넷 인터인터일필요해고할 때마다 거이다 나갔어 아 지금요? 응. 뭐야 맛있긴 맛있네. 이거 좀 느껴보면, 불 쏘야 된다니까. 불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뭐, 엄청 싸맛있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차를 넣었을 소고기 많이 뜨고, 아, 소매좀나왔어때 많이, 많이 뜨고, 지금. 네, 처음에 많이 하다 가격이 얕었단 말니죠 가격이 좀 많이 판매되죠. 만 몇천 원은 부담스럽다. 근데 요새 어디 가도 삼겹살 많이 3천원 한다니까? 우리 그오코에 그, 그 고기 그 구주는데 하나 있잖아요. 아, 맞다. 오늘 많는거그니까 그때 만에 삼촌은 이원는거 같아요. 거기 꽃으고 거기 꽃나 별로 없었거든. 어, 맞아, 맞아. 이게 기 꽃이나 애알바비니다 삼겹 그생게 맞으네요. 네. 네. 네. 네. 아, 한 여기. 네. 네. 네. 네. 삼겹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5년까지나5년까지아 그때까지예. 네. 아, 좋 커요. 열때나한 힘에 보면 출네때하 아, 그래고 뭐, 형님은 뭐, 안 긁어보려고, 뭐, 염색도 하고, 말 했대. 오라에. 너무 막, 너무 머리, 하여. 너도 그 흰머리가 여기 막 나더라고. 아, 근데 이게 염색이 집에 사니까, 잘안 묻더라고. 윤석이, 윤석이 하든, 이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요가 지금 흰머리 안에 조금 있고, 요건 어, 노래 팔면 되지. 안다 나도 처음에 조금 있는데, 딱, 머리 팔리면안 되거든. 근데 지금은 막, 오, 어. 예. 뭐 응, 흰머리가 막 요래요래 나더라요그씨나가모리가 나야겠지 다 됐어 다 됐어 아니 씨우리 아니 육식 먹은 형님들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라 <웃음> 그러나 공차하면서 이러면 내가 여기 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면 60대에 또공차는 형님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아 집에 밥을 안 준다 카노 아니 그래도 이때까지 밥을 만가, 먹었는가 나는 안 먹었지 오래됐다 여기 마침들 한다 그제 나중에 한번 내려와서 먹자 예, 네, 대구에, 내하고 술 먹는 놈 하나 있는데, 일차먹고 거의, 지가, 일이 있으면 내하고 술을 못 먹어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니까, 앉아있어도 되는데, 지는 일이 있으면 이제, 위에, 저, 저 아시바 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쪽에 판넬, 뭐, 이쪽으로. 한 번씩 이제 전화 오면, 먹다가 3시, 4시 막 이래 묵죠. 술 부족하면 사들고, 이렇게 뺐어도, 둘이 꼬라떼 쏘고. 이게 그럼숙그에나더라면요 엄마한테 엄마집에도니야지 뭐, 말인지 뭐, 뭐, 는거나오아하는게 많아요. 나다 시원해 보시원 뭐, 다섯 뭐, 뭐, 다섯 개, 뭐, 개, 뭐, 다섯 개, 뭐, 다섯 개, 뭐, 다섯 개, 뭐, 다섯 개, 뭐, 다섯 개, 뭐, 다섯 개, 뭐, 다섯 개, 뭐, 다섯 개, 유튜브 개, 뭐, 다니 개, 뭐, 다섯 컴퓨터의큰차도 몰랐는데 진짜 아여 내려왔구나 내려왔구나 매주 전화 안받길래 야 내내 려온줄알고 전화 안받아라 아너는데아이고스어 이만누워라 응. 응. 나를 응. 사람을 좋아이 응. <웃음> 반반 이름이 뭐구멍이야 목구멍. 1사번 샀다 해요. 샀어, 샀다 아, 미나리하고 또삼겹쌀 부어주는 데는또 천번에... 오천만... 아, 천번백뭐딴데 있습니까? 왜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지 그래 만오 거제도가 좀유천이 됐는데. 맞죠. 예전에 미나리 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는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만... 오천 네, 아어까지가 좋다.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 요 아, 지금도 맞추지. 사람 사람한테 전화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대구는되는데만 이제 그러고 그래요. 무좀대다 지금 경주에 엄마 쌈돌아요. 여기 아, 아까 요에서부터본 때는, 거기서도 뭐, 사람들 있으면, 옛날에 그, 그, 수동생 했다, 이까다 그래, 좀파트 단지니까, 내 우리 오퍼 중이 오면 틀렸다고 오하나대0전에부또와야겠요시간 아마 오퍼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 말해주시다 이쁘겠다. 와, 내 와서 넘어 가요 이거 한번 싹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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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 뇌상거 없다. 희가 힘든데, 와. 이제 그만큼 돈이 이제 뭐야? 돈좀 줘야 됐다. 이거 전에... 그러니 저쪽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니감사합니다저이 전성기가 있 <목소리도> 아, 이거 환풍이, 환풍이 없네, 고라우 맞죠? 여기 그러니까 위에 박스가 없네, 박스 없어. 아, 그냥 <목소리도> 가만 사람들은 그냥 안 오는 사람들. 조선소니까 가능한데? 아니, 저가안 믿는 거야. 아니, 저는 안믿감한데 이게 되고 있으면 있을 수가 없는 데야 괜찮아요. 조선소니까 그냥 막고 음. 막 이러면 됩니 뭐라고요? 박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빨간데. 요만큼 어, 사탕이 옛날에 삼겹 자리. 아, 맞네. 네. 요 삼겹밭에 자리. 삼겹밭도요거에안 돼요. 옛날 요만큼에, 요, 요거... 있잖아, 지금. 고랭이, 도래인... 그, 껍질 안는 거. 예. 네. 그거, 이제, 내고 그, 예. 요만큼에, 요만큼 예.